중간에 한번 끊겨가지고 네 <웃음> 이거 좀어지스럽게 됐는데 네어 아마 잘은 모르겠는데 그 네트워크 문제였을 것 같아요 그 스트리밍도 초보라서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데 아마 다 나가셨겠죠 네참 어, 일단 죄송하고요. <웃음> 네, 네. 아이뭐 텐션이 확끊겨가지고 뭐, 저도 당황스러운데 방금 방금 이 상태로 그냥 그냥 놓기도 제가 제가 너무 찝찝해서 네, 그냥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1 시간 정도 방금 전반 플레이를 했고요. 11시가 다 됐네 아참 당황스럽네 네 일단 네, 다시 시작 했구요 에르네스트 로페스라고 하는 모험형 캐릭터를 대항의시대 2에서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너무 민망한데 중간에 네트워크 문제로 한번 방송이 종료가 됐고요 지금 네. 1시간 이상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이만큼 지도를 그린 상태입니다 네. 양해 부탁드리고요 왜 갑자기 여기서 시작해 하실 것 같은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봐주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양해의 말씀을 전하면서 역시 그. 좀 어중간한 와이파이로 제가 자꾸 플레이를 했더니 좀 이런 문제가 있네요. 아카델솔이라는 유적을 발견했습니다. 좀충좀 할까요? 주말을 앞두고 있는 금요일인데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지금 이번 주말에는 비가 좀 온다고 합니다. 네. 보통 그 백화점에 롤렉스 구하러 가본 하긴 했는데 이번 주는 안 가려고요. 아 갑자기 방송이 종료가 돼버린 바람에 너무, 너무 민망하네요. 어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 고 지난 방송에서 한참 잘 하다가 플레이 잘해서 뭐막그어 오늘 1 시간 안 짜고 한 시간 지났고 2 시간 안 짜고로 잘 끝낼 수 있겠네요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네트워크 이상하면서 게임 게임이 종료가 되진 않았죠 이거 도스 게임이니까 얘가 종료가 된건 아니고 그 저기 뭐야 네이버의 프리즘 스트리. 디오가 갑자기 그냥 튕기면서 재연결을 하게 됐습니다 네.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연속으로 보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네. 그래도 혹시 와주셨을 분들이 있었을 테니 네. 이게 무슨 일인가 라고 하신다면 제가 있는 지역의 네트워크 문제였다 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괴수토우라는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게임이라 그래픽이 아주 좋진 않고요 지금 제가 노트북을 휴대폰으로 촬영해서 플레이하고 있다는 점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게 나올 것 같아요. 오, 어? 어? 어우 괴물! 네. 나무늘보를 발견했네요. 좋은 일이긴 한데 선원이 줄어들었으니까 가서 보충을 하겠습니다. 라레아르라는 좋은 배를 타고 있습니다. 아 참, 설명하다 끊겨버리니까 참 민망하고 이런 일도 있네요. 76일 네, 선원이 적어가지고 76일 항해할 수 있답니다 네. 네. 당연히 저는 가다가 중간에 선원보충을 해야돼요 내론 좀 불안해서 리우대 자네이로 브라질일까요 여기 네, 미국지방이라고 나오는데 브라질일것 같은데 정확히 모르겠네요 네. 여기서 선원보충을 좀 할게요 이쪽은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더 해야되는데 좀더 올라가서 선 u 보충을 하도록 할게요 아 정말 r 네. s 방송이 끊긴 점 정말 진심으로 양해 부탁드리고요. 불안정하구나. s 그걸 모르고 그냥.. 약간 막 했는데.. 일강에 음. 들어가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마존강에 들어가겠습니다. 당황해서 말도 잘 안나오네.. 쪽은.. 어우 괴물.. 쪽은.. 구락이 많고요 그래서.. 여기를 탐험하고 나면, 어... 모험 명성이 확 올라갑니다. 정확히는 불확 발견과 더불어 그 모험물까지, 발, 발견물까지 스폰서에게 보고를 하고 났을 때이지만, 네, 14명이면 충분하죠. 네. 37, 37명이면,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시 아마존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기 선원이 줄어들 여지가 있는 곳이라서 급히 들어와서 선원 보충을 좀 했고요.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방금 여기였던가요? 맞네요. 여기도 갔다 왔고, 여기서 좀 갈라지는 길이 많아서, 중간중간에 좀 다시 돌아와서 보충을 하는 식으로 저는 가는 거를 좋아해요 보로로카라는 자연이 발견됐습니다 아마존에 뭐 자연환경이 워낙에 또 좋고 열대우림도 많고 하다보니까 이런 게좀 나오네요 나이 먹어서 아마존에 가고 싶진 않고요. 네. 아마존 뭐그 다음에 그 어디요? 저기 인도 뭐 이런 좀그 모험심이 필요한 곳은 이제 제가 가긴 좀 힘들 것 같아요. 예전에 학생일 때는 인도를 한번 호기심에 가보고 싶었는데 지금은 인도는 별로 가도 되지 않을까, 그냥. 저같이 나이 먹은 사람은 TV로 보면 되지 않나 싶어요. 또 이제 여자분들 관련해서 워낙 또 나쁜 소문도 흉흉한 소문도 좀 있고 해서. 네. 뭐, 물론 그런 것 때문에 어느 그 여행지를 안 간다, 가지 않겠다 이런 건좀 과할 수도 있는데. 네, 인도는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소문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얘기를 좀 드려봤어요. 이쪽은 어느 정도 다 탐색을 했죠, 제가. 왼쪽 위도 탐색을 다 했고 이쯤 해서 아까 별표급 발견물도 나왔으니까 리스본에 가서 한번 발견물 보고를 통해서 한번 모험 명성을 많이 끌어올린 다음에 플레이를 할게요 아 뭐야 네 그렇답니다 저거 뭐 중요한 사실은 아니고요 컨디션이 올라가는 이벤트에요저거 근데 컨디션이 이미 꽉 차있어서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덜란드도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네요. 네, 한참 있다 오니까 역시 보험 명성이 좀 늘어났어요. 21,000까지 올라갔죠? 모험명성 최대치는 5만이구요 총독이 찾고 있다는 이벤트는 안가겠습니다 네. 게임하는데 뭔가 누군가에 종속되는 느낌이 너무 싫어서 그냥 스토리에 충실한 플레이를 하겠습니다 보통 뭐 이제 발견물 보고를 해라 그다음에 저뭐 보물 지도 주면서 뭐, 보물을 찾아와라, 뭐, 이런 의뢰를 해요. 올라가면, 뭐 귀족 자기부터 시작해서 자기를 주는데 필요 없죠. 아, 앙코르아트 말리장성. 아, 그래도, 오래 있다가 왔더니, 발견물 보고할 게 굉장히 많네요, 잠깐만. 이 정도면 게임 끝날 정도인데? 일단 계속 보고를 해볼게요. 3만 넘어갈 것 같은데? 어, 네. 잠깐만... 31,000, 32,000, 32,000, 33,000... 어, 네, 33,000에서 넘쳤어요. 일단 금괴가 이제 엄청나게 많이 찼고, 애초에 버튼이 뭐 이제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 네. 어, 선언을 더 채운 다음에... 채우겠습니다. 네. 지금 안간 데가 네 지금 보시면 의외로 제가 많은 곳을 탐험을 했고요. 어, 아래쪽은 별로 돌아다닐 데가 사실 없고요. 잠만 음, 있어보자. 어떻게 가는 게 좋을까? 왼쪽 위로 갔다가. 일본 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거는 그안 갔던 곳을 채우는 그런 항해를 한다는 거예요 다른 건 아니고 여기서 네 왼쪽 위를 꿰뚫어서 저쪽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상해도를 좀 체크할게요 놓치는 경우가 생겨가지고 이쪽으로 해서 이해안선을 따라가겠습니다 따라가서 반대편으로 넘어갈게요 뭐 안개라서 주위가 안 보인다는데 뭐 보이죠 사실 뭐이 정도는 보이는 거니까 보급항 잠깐 들렀다가 가겠습니다. 보급항 이름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뭐 이름을 바꾸는 게 그렇게 재미가 아니라서 3 3 0 0 0이면예 네, 세계지도 안 만들고 엔딩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불악을 찾았어요 그 와중에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네요 이런데서 나오는 불악은 어, 좋은 보물이 나올 확률이 커서 우도가 올라가고 있죠 어 원주민 에스키모가 나. 네, 날고기를 주식으로 하고 에스키모가 끄는 개뭐 이런 얘기가 나왔죠 좀더 자세히 뭐 이렇게 막 그림도 나오고, 막 뭐라 그러지? 움짤 뭐 이런 것도 나오면 좋은데 네, 오래전 게임입니다. 너무 기대하면 안 되고요. 이 정도도 대단하지 않나 싶어요. 개인적으로 이 정도의 품질도 상당한 그 당시 그래픽이나 이게 도스 게임이니까 그 당시를 고려하자면 굉장히 잘 만든 게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뭐 제가 막 일본게임 찬양하고 이런게 아니라 어이 게임은 정말로 네 직접 플레이를 해보시면 어우 잘 만들었네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부분이 꽤 있어요 그래서 칭찬을 좀해봤고요 네, 보충하고 가겠습니다 일본 열도쪽 돌면 아마 항구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마무리하면 곧 게임이 엔딩까지 갈것 같습니다. 엔딩이 나올 때 저는 방송을 정리하고 자려고 해요. 피곤하요제 아까 골프를 치고 와가지고 돈이 별로 없어서 스크린 골프만 살짝살짝 살짝 치고 있습니다. 스크린 골프도 싼 가격이 아니라서 좀 부담스럽긴 한데 아, 더 내려가면 일본열도가 나오겠네요 일본열도는 탐색중에 폭풍우가 출몰하는 지역입니다 아마 향유를 써야 될 겁니다 향유를 쓰기 전에 보충을 하겠습니다 아니 왜 40일 항해를 할수 있는데 이렇게 자주 보급을 할까 네. 안전하게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니고. 선생님 모르고 네. 대충 봤을때 그정도 되지 않나 하는거예요 등여유적이랍니다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네. 성스수이 향기도 많이 썼네요 제가 어 여기 원래 항구같은게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스토리랑 좀 엮여있어서 그런지 아무런 항구가 안나오네요 대한민국 지나가고요 웃긴게 코에 얘네들이 뭐가 꽁했는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 쪽에는 뭐 유적지나 이런거 하나도 안만들어놨어요 좀아쉽더라고요 영원한 라이벌이라고 할수 있나? 하여간 영원한 그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많이 하잖아요 일본하고는 완전히 친해지긴 좀 힘들지 않을까. 일본 여행 되게 많이 다녔는데. 되게 많이 다녔다는 건 이제 오래 있었다는 게 아니라 그 짧은 스케줄로 자주 간 적이 있어요. 뭐 4일, 3일 정도 로 이렇게. 어, 여기도 아마 태풍 부는 데인데? 폭풍우 발생하는 지역. 체크하고 오른쪽에 좀더 돌아야 될 여지가 보여서 오른쪽으로 갈게요 여기를 탐색을 좀덜한 느낌이 들어서 별게 없나? 별게 없네 자 여기서 골라야 되는데요 쪽 지역에 섬 같은 데를 제가 탐색을 덜한 것 같아서 저기를 좀 가볼게요 와, 방송 한번 꺼졌더니 조심스럽네요 불락같은게좀 나올 법도 한데 안나오 그러면 방카 여기 방콕일 것 같은데 자세히 안나오니까 네, 알 수가 없죠 그렇답니다 여전히 아까 아까부터 지금까지 저작권 얘기만 하고 있네요 전반전 방송 전반 방송에서 제가 계속 떠들었던게 이 에르네스트 로페스라는 캐릭터 네덜란드 출신의 항해하는 남자 컨셉인데 이 친구 이벤트가 너무 없는 게 아니냐 대부분 아, 대부분 캐릭터는 그 돌아다니다 보면 뭐 주점에서도 이벤트가 생기고 여관에 들어가도 이벤트가 생기는데 이 캐릭터는 이상하게 아무것도 없다. 너무 아쉽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창 얘기하던 중에 스트리밍이 갑자기 종료가 돼버려서. 걸렸네요 네. 갑자기 결혼. 네. 얘들 뭐야 싶죠? 같은 대상. 방금 잠깐 다시 왔다 갔다 했던 게이벤트가좀 진행이 되나 했는데 그렇진 않은 것 같고요. 어딜 더가 볼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 이쪽으로 해서 남미를 좀더 꿰뚫어 보겠습니다 네. 그 정도 하면 거의 끝날 것 같긴 한데 네. 여기서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면 그냥 그냥 항로만 바다만 쭉 나올 거예요 나오는데 이제 남미대륙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까 남미대륙에서 좀더 올라가면 제가 아직 탐색 안했던 곳이 나오니까 거기를 가보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급료를 제공해요 당연한 얘기겠죠 우리도 한 달에 한번 월급을 받습니다 네. 어, 네, 제대로 왔네요 자, 제가 지금 가려고 하는 거는 항해도 기준 왼쪽 위쪽을 우리가 탐색을 덜했기 때문에 저기를 좀 가보려고 합니다 20일 항해를 해서 중간에 좀 들어왔어요 <웃음> 대각선 위로 쭉 올라가면 될것 같습.. 항해를 이렇게 하는 거는.. 이. 공란을 없애서 지리 보고를 해야 어, 금화도 금화지만 모험명성이 올라가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넘어가면 안되는데 네. 여기서 그대로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쭉 훑어내려가는 식으로 아까 탐험하지 않았던 남미라고 해야 되나, 캐나다라고 해야 되나? 이건 저 위쪽을 탐색을 해보겠습니다. 대륙이 이제 나와야죠. 네, 나왔습니다. 이쪽을 아까 안보 같기 때문에 여기를 좀 가볼게요. 보시면 금괴가 쌓여있어요 그러니까 이 게임의 맹점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는 뭔가 생활하면서 돈이 좀 부족하다 그런 래그 상황이 있는데 게임들의 밸런스를 조절을 잘못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금괴가 60개 정도가 있는데 생활비가 그것보다 뭐 많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많을 필요가 없어서 이 게임에서 뭐랄까 그냥 그다음부터는 약간 설렁설렁 플레이를 하게 되더라고요 여기서 반대편으로 갔다가 본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어, 뭐 어떻게 가냐면 어, 기왕이면 이제 탐색 안 했던 쪽으로 배를 계속 돌려서 이렇게 가서 거의 발견물을 다 발견한 것 같아서 리스본으로 가볼게요. 리스본 가서 그 불확 발견했던 거 보고 하고 그 다음에 지리 보고까지 하면 어, 모험 명성이 거의 채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기 전에 동남아시아 쪽 항구를 좀 방문을 해볼게요 갑자기 뭐가 좀 생각이 나서 지금 데리고 아이고, 데리고 다니는 파우라라는 캐릭터는 그 사진에서 느껴지는 것도 있겠지만 동양 쪽 사람이에요 그래서 동양 쪽 항구에 가다보면 이벤트가 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마카오나 이쪽으로 잠깐 정박을 상륙을 했, 했다가 가겠습니다 아이톤이네요아 이벤트가 발현을 안하네요 아직, 아직 때가 아닌가 그럴 수도 있겠네 골치가 아픈데 이러면 비스본을 향해서 한번 다녀올게요 대신에 가는 길은 좀 바닥으로 해서 안 갔던 곳을 좀 채우는 식으로 해서 가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쪽으로 해서 쭉 가면 그. 항해하지 않았던 곳이 좀 밝혀지는 그런 느낌이죠 지금 그렇게 가서 좀 큼직큼직하게 가서 항로를 조금 더 열어놓고 지리보고를 할게요 그러면 네 그러면 모험 명성이 더 올라갈 겁니다 발견물은 생각보다 더 안나올 것 같고요. 아, 끝에까지 왔네. 야, 잘 가고 있네. 잘 가고 있다는 얘기는 항해 안 했던 곳 위주로 채우면서 잘 가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계속하면 리스본이 나오죠. 네. 보시는 분들은 좀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모험 명성이 더 올라야 되는데 3 4 0 0 0이란 숫자가 조금 애매해요 35,000... 3만 5천. 35,000은 3만 좀 애매한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저, 저 밑에 다 탐색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그러고 이벤트가 끝났으면 좋겠는데요. 나름 지리 탐색을 좀 하고 왔는데 모험 명성을 얼마나 줄지 궁금합니다. 38000 네, 지금 상태에서는 어, 대부분 탐색을 마쳤기 때문에 위쪽에 공란을 좀 채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공란을 좀 채우고 와야겠습니다 아 결국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플레이 시간이 길어지네요 좀, 좀 피곤해서 다 끝내려고 그랬는데 역시나 저는 게임에 큰 재능이 없네요. 그냥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다보니까 역시 한계가 있어요. 네, 지금 보이는 왼쪽 위로 가서 이쪽 다 채우고요. 아마 보급항 하나가 더 나올 것 같은데 보급항을 발견하면 어, 모험 명성이 늘어나죠. 이쯤 해두고, 여기 보급항에 들렀다가, 오른쪽을, 오른쪽을 더 확실하게 항해를 하겠습니다. 40일 넘었는데. 네, 여기서 오른쪽으로 쭉 가겠다는 얘기였고요 발견물이 더 나와주면 좋은데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그 말은 제가 이 캐릭터를 플레이하면서 발견할 수 있는 발견물들을 생각보다 많이 발견을 이미 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여기 해안선을 따라서 그냥 쭉 갈게요 지 20일이 됐으니 얼른 보급형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 갑자기 왔죠. 여기 다 네, 우연히 나왔네. 38,915. 아마 4만이 넘어야. 최종 이벤트 발현을 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지도에 안 채워진 부분 위주로 <웃음> 채울게요. 저거, 저거 채우고 지리보고 해야 명성 4만 넘고 어, 엔딩까지 볼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재미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페인트 해치라듯이 끝에까지 갔다가 내려갈게요 참 의미 없는 행동인데 네, 더웠네 여기서 쭉 내려가서 이 내려가면 있는 쪽에도 좀 탐색을 하고요 그러니까 뭐새 거를 계속 탐색을 해서 명성을 늘려야 되는데 이 이런 이 식으로 그냥 약간 무의미하게 보온명성을 쌓는 행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좀 너무 좀 아쉽네요 네 여기 이쪽 오른쪽에 아래 영역은 거의 탐색이 안 돼서 이쪽을 탐색을 하면 아마 하나 정도는 불악이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네 여기 아래를 꿰뚫도록 하겠습니다 이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의외로 뭐가 나올 수도 있으니 보급함 같은 게 한두 개 정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렇게. 하나만 있나? 네. 하이티 음.. 가만있어 보자. 아래쪽이 비어 있으니까 이쪽을 좀더 채울게요. 이게 나와주면 딱 좋은데요. 아, 보급형만 하나 있는 모양입니다. 아, 제 기대만 너무 컸네요. 지금. 그래도 뭔가 더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없나봐요 그러면 어쨌든 명성 수치가 바뀌었으니 위쪽에 항구를 가서 혹시 이벤트가 발동하는지 잠깐 볼게요 对对 okay. 비었으니까 저기까지 좀 채우고요 남미를 돌아서 음스테르담으로 가겠습니다. 잘 가고 있네 제가 덜 찾은 게 있을 수도 있으니 여기를 살짝 탐색을 하고 가겠습니다. 보통 이쪽에서 불악이 하나 정도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찾았습니다. 이게 아마 좋은 불어일 거예요. 모아이가 나올 것 같아요. 보시면 알아요. 모아이라는 생긴 게 독특해서 아마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 같아요. 이겁니다. 네. 뭐 책이나 이런 데서 보셨을 것 같아요. 모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여기까지 발견했으니 진짜로 네. 이제 가서 보고 하면 4만 넘어갈 거고, 엔딩까지 가겠습니다. 까지 하고 나면 명 성이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일본 쪽으로 건너왔어요, 지금. 명성이 42,000이 됐기 때문에 아마 남은 이벤트가 진행이 될것 같고요. 같은 마카오지만 한국에서 이벤트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계속 나오던 대사가 없어졌죠? 그러면 이제 진짜로 좀 올라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뭔가 변화가 생겼다는 거라. 잠깐만요. 성스러운 향유가 이제 4개밖에 안 남았네. 제가 내려가 보겠습니다. 어 이제 나오네. 어 동남아시아 지방에 오니까 나오네. 일부좀 천천히 볼게요 황금의 나라 지팡그 네. 여기 나온 지팡그는 일본을 뜻합니다 재팬 다른 얘기가 나왔죠? 지팡그 얘기 나오자마자 제가 일본 얘기를 꺼내버렸긴 한데 이러면 아까 없었던 일본의 항구가 생겨요 서를 잘못했네 제가 여기 근처에 있는 항구를 먼저 갔어야 되는데 네, 여기 들어갈게요. 여기서 지팡그에 대한 정보를 얻고 갔어야 되는데 네 북동쪽이라고 네. 저의 길 듣고 가야 되는데 그냥 갔어요. 이러면 방금 지나쳤던 곳에 항구가 새로 생깁니다. 네 이렇게 나가서 계생겼죠 서양인들은 여기를 지팡그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몇 안되는 이벤트죠? 파우라는 지금 같이 다니는 캐릭터 이름이구요 어떤 장한항이 이제 나왔죠 여기는 제 생각에는 버그예요 조심히 살펴보세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너무 이상하더라. 친구랑 항의를 계속 하진 않는 것 같은데.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좀 많이 늦었는데